피는 게 뭔가 보시는 이거 게... 야 바로 아 로딩도 빨라졌어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보수 작업을 한것 같아요. 자 다들 안녕하십니까. 방송 킨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녹화만 누르고 그냥 냅뒀네. <웃음> 5분 동안 켜 있었어요 딱 정각에 6시 때딱 방송 킨줄 알았는데 한 5분 지나고 나니까 녹화만 누르고 있었어 참나 자 오늘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 봤습니다 뭐 랜덤 모드는 뭐 아이고 포기요? 에뭐 어쩔 수 없었죠 진행이 안 됐어요 <웃음> 진짜 최종 보스 이제 코앞이었는데 진행이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또야 솔직히 엘드의 짐스한두번 잡았으면 뭐아 엘진만 세번 잡았나? 두 번이 아니었어? 음 자 아무튼 오 뭐야 업데이트하는데? 뭐지? 아 서버 점검이라고? 에이씨 좋았다 말았네 <웃음> 내 서버 점검이면은 또 그만큼 좀 서버 안정화가 이루어질려나 그러면 참 좋겠는데 서버 열렸다고요? 어디, 어디 서버? 다크소울뭐 이런, 이런 애들 말하는 거예요? 아엘든링음 일단은 엘든링 이제 서버 점검이 있고 1시간만 이제 서버를 닫는다고 하네요 이벤트에서 친인 멀티플레이를 통한 기준의 진행 방법에 추가로 신규 NPC 격파를 통한 진행 방법을 추가 점프 공격 이도를 공격, 승마중을 제외한 공격 전반에서 공격 후 구르기가 가능해질 때까지 시간을 단축한다. 장비 중량이 가벼울 때 구르기 이동 거리 사냥 조정, 휘석 돌팔매나 휘성의 해성, 사전거리 연장하고 위력 및 경직시키는 쉬울 정도로 하향 조정. 오, 드디어 멍멍이 스텝 하향 됐네. <웃음> 연속으로 사용할 건는성능저 장비 중량이 가벼울 때. 이동거리 증가 이제 드디어 킥스텝의 때가 됐나 봐봐 킥스텝을 연속으로 사용할 거는 발동광명 단축 이게 전작에선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엘드링 넘어와서 뭔가 하향 강한 느낌이었어요 저도 몇번 많이 써봤는데 일단은 옆에다가 이거 띄워놓고 한번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할까요 야 체감이 된다 확실히 사냥개 스텝은 하향 당한 걸 알아요 연속으로 쓰면 쓸수록 안 좋아 봐봐 느려지잖아 사냥개 스텝 느려졌어 좀 섞어야 될것 같은데 이제 오 빨라지 아 진짜 어 빨라졌는데? 빨라졌는데? 망치도 한번 보자 야 아, 확실히 좋아지긴 근데 나 지금 가벼움이니 아 가벼움이구나 어쩐지 길더라 이거 그러니까 전에는 가벼웠을 때 메리트가 별로 없었는데 이제 사람들 만약에 굳이 이제 사냥개 스텝을 쓸 거면은 서커쓰겠다 하고 회피하고 하고 회피하고 이렇게 하겠다 근데 이제 또 가벼워지면은 방어력이 낮아지겠죠 굳이 이렇게 쓸 거면은 이제 시대는 대검 대곡검의 시대다 망치? 망치는 사람들 잘 안쓰 난안 믿습니다 <웃음> 이제 대곡검과 대검의 시대다 와 다섯 번에야 이거 원래 한두번 정도 때 이제 출혈 터지지 않나? 저도 잘 몰라요 애초에 나 시산을 안 쓰니까 나는 시산 자체를 잘안 쓰다보니 까 확실히 PVP PB... 이게 이번 패치가 이제 PVP를 두고 패치를 한것 같아요 확실히 한번 써봐야지 으아 씨 나한테 써봐요 아 원래 이랬나? <웃음> 아 원래 이랬나요? 원래 이랬나? 이제 달려서 피해지는데? 안 맞는다고. <웃음> 일단은 한대딱 해보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출혈이 쌓이는지 한번 보세요. 갑옷으로 좀안 입긴 했는데. 어때요? 40 정도? 음... 위령 및 출혈 측정량을 하향을 했대요. 야, 씨, 마지막이 터지네. 원래 나는 시산 안 썼는데, 시산 더안 좋아졌네. 더안 좋아졌는데. 시산 쓰는 사람 별로 없겠다, 이제. 대검 한번 써볼까? 저랑 한번 PVP 한번 해보시겠어요? 내가 이거 대검 한번 써볼 테니까. 오오 오, 봤어요? 뭐야 이거? 오 되게 드라마틱한데? 킥스텝 자체가? 뭔가 보시는 게 이거 길. 야 바로 어, 뭔가 확실히 길을 파고든다는 게 유도를 하는 것 같아 아까 뒤잠모션 보셨죠? 오 전체적으로 이제 사기라고 하는 것들은 죄다 이제 하향을 먹었거든요 투기장에서는 이제 진짜들만 나오겠구만 진짜들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피변질은 너프를 안, 다, 이제 안 당하는 거는 그냥 특정 이제 무기군이 효율이 너무 좋으니까 시산이 그중 하나예요 시산 자체를 너프를 때려버리니까 이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아 피해 참격 쓰시라고요 이제 이제 시산은 들지 말고 그냥 피해 참격이 났어 아 무기 자체 이제 뭐 스펙이라든가 그거를 너프 당한 건 아닌데 사실 시 산 드는 이유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전투 기술 쓰려고 드는 건데 전투 기술 자체가 싹다 너프가 됐기 때문에. 뭐. 근데 저는 워낙 PvP를 그렇게 막막 막 열정적으로 하는 또 사람은 아니라서 뭐 이번에 너프 뭐 때려 때려서 뭐 소감이 어떠냐라고 해봤자 별다른 타격은 없어요. 한가진 그거예요. 저도 멍멍이 스텝은 나름 애용하는 편이거든요. 이거 좀 적응을 좀 시켜야겠어요. 와 이거 킥스텝 진짜 진짜 아니다 이겼어요. 자연스럽게 뒤를 잡아 우린 이걸 이제 킥스텝 2.0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웃음> 이것이 진화된 킥스텝이다 전쟁에는 이러진 않았으니까 또 그것을 땐 좋겠다 상대방이 이제 좀 느리다 하는 공격을 할때킥스텝으로 빠르게 뒤로 돌아서 뒤접을 넣는 거지 그러라고 만든 것 같아요 지금 쌍대건 안써 저는 한 손만 씁니다 한 손에 대한 로망이 있다고요 아 로딩도 빨라졌어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보수 작업을 한것 같아요 또 많이 해봐야 알겠죠 어우 씨비또 내린다 여러분들 지역은 괜찮나요? 괜찮 괜찮아요. 저희 동네 자체는 비가 잘안 들어오는 구조라서 살짝 좀좀 좀 위에 있는 지역이라서 이번 비 오는 거 역대급이었나? 항상 항상 역대급인 것 같아? 매번 뉴스 보면은 이번 역대급 최고 기온이다. 최고 광수량이다 매번 최고만 찍다 보니까 대체 최고가 아닌 날이 있나? <웃음> 멀티 개선했다는 말난안 믿어 난 멀티 개선했다는 말안 믿어 오이 오이 항상 요놈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가 그러니까 하긴 해요 단지 나사가 좀 빠진 것 뿐이지 하긴 한다니까 단지 여러분들의 이제 충족을 못, 시키, 못 시키는 것 뿐이에요 딱그 정도야 아 이를 못하다녀 이런 멋진 게임 만들었잖아 대미갓 놈들은 혓바닥이 길다고요? 대미갓보다 혓바닥이 긴 기드 온경 <웃음> 당신은 대체 자 보냈소리는 두배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냥. 뭐이 어, 정도면 괜찮겠지 돈에 올때 청자 욕해도 아무도 모를 거라고? 뭔 소리야 난돈가 오든 말든 청자 욕하는데 나는 항상 당당하다고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다들 대검에 미쳐있고 <웃음> 빨라난잘 모르겠는데 가드 카운터를 저도 잘 사용을 안 해서 파타나 가드 카운터는 불다고 하지만 낭만이 있죠 하지만 멋있죠 <웃음> 역시 패딩왕 아, 난 모른다 난모른 일이다 자연스럽게 한명 튕겼네 내가 롤을 잘 몰라서 그런는데 비에고는 악당인가요? 그냥 미남 챔피언 아님? 아 그래요? 어, 생긴 거는 기생우어비처럼 생겨가지고 연인 죽어서 흑한 왕이, 왕족이라고요? 어 낭만 있는데? 아내 살리려고 세계관 전부 깽판 쳐놓은 녀석이라고요? 오 어? 로맨티스트인데? <웃음>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 게임은 질병은 아니지만 롤은 질병이라고 롤 관련 게시물 올라올 때마다 항상 모니터가 박살나 있더라고 왠진 모르겠는데 챙겨보던 드라마나 영상 있나, 있냐고요? 한때는 영들을 많이 봤어요 그 셜록 시즌 1이랑 2 보고 유엔은 안 보고 넷플릭스에 있는 루시퍼도 시즌 1이랑 2만 보다가 유엔도또안 보고 닥터우, 닥터우요? 터우 어... 필딱 드라마 안 봐요 한니발이요? 아 솔직히 기회가 되면 보죠 미불 엔딩 보려면 지하하기 싫었대. 아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네. 미불 보려면 지하 내려가야 되잖아. 내가 지하 내려가는 걸 내가 시, 싫어하는 걸 알고 간 건가. 근데 뭐 내가 수락을 해버렸으니 일단 가긴 가야겠지? 아 추가됐네. 아이 감사합니다. 그냥 그냥 하는 말이었는데. 어? 아 이거 뭐지? 어? 이상하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Here we go! 이건 돼야 되거든요 음, 안 돼, 안아 돼. 막혔네 이거 막혔어 되는 각이었어 저거는 어쩐지 이상하더라 패치가 패치했네 어쩔 수 없네 지붕이나 타야지 이러면 야 이제 지름길 저거 아는 사람들도 이제 이제 없겠네 시간이 지나면 옛날에는 말이다 여기서 바로 갈수 있는 로트가 있었어 우리. 라떼는 말이야 한몇 개월 지나면 이제 그 소리 나온다 라떼는 다크솔3가 멀티가 됐었어 그렇게 생활해보니까 그러네 근데 그런 말이 있던데 처음에 마리카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신의 선택으로 인해서 권능을 얻었어 근데 이 신이라는 놈이 조금 더 마리카를 좀더 조정하기 더 수월해지려고 라다곤이라는 인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리카는 이걸 알고 검은 칼날이라는 소수 정예를 만들어서 신을 죽일 수 있는 조직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죠 그런 프롬네가 있었지 포르삭스 때려잡은 게 고드인이었어요 근데 그 고드인조차도 솔직히 다굴앞펜 장사가 없죠 검은 칼날 성능을 아시는 분들은요 아뭐이 정도면 신을 죽일만 하네 딱그 정도로 근데 솔직히 너프고 자시고 잘하는 사람은 잘해요. 늘 해왔던 사람들은 그냥 잘 해왔기 때문에 또 이거 왜 저한테 보여주세요. 제제 제 남자잖아 남자 뭔 소리지? 남자야. 성우조차 여자야 심지어 작정했네. 이렇게 귀여운 아이가 남자일 리가 없어. 이런 귀여운 아이가 남자리가 없어 그 죽이는구만 이런 표정의 남자라니 아 근데 모고 입장에서 좀 억울한 게 따지고 보면 신들은 성별이 없거든요 아 잠깐만 근데 미켈라가 미켈라는 반신이었나? 그러면 어느 정도 성별은 있다는 건데 근데 성별이 남자인 걸 알면서도 음. 점검은 6시 아니었냐고요? 8시 아니었어요? 멀티 관련돼서 점검 끝? 이미 끝났어요? 근데 왜이모이꼬이야왜 튕겨 3단계 점검한 걸 그러면은? 세계 최악의 게임에서 아까 잘 튕기던데 아휴... 굳로 생각하면 그냥 치가 떨린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랜덤모드 했을 때는 키 아이템은 나오게끔 조정을 하십시오 진짜 나처럼 진짜 역회 중에서 누가 제일 좋냐고 엘든닝에서아 역시 스승님이죠 마누라요? 어허 가족끼리 그러는 거아니야 하... <웃음> 치킨은 어쩔 수 없지 <웃음> 여기 너무 어려운데? 꺾어야 되나 봐이렇아 제가 엘든 링을 많이 해보면서 저, 저 구간만큼은 꼴의 냄새가 난단 말이야 계속 수상하게 꼴의 냄새가 나는 차라리 저 구간 자체를 너프 시켜주면 안돼 그럼 내가 딱히 어... 어 뭐야 왜안 맞아? 좀 숙여서 안 맞은 거야 지금? 각갓임 세계 최고의 게임에서 <웃음>